안녕하십니까 1위 TV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강아지 공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요즘 이게 인기 있는 공놀이라고 하는데 3천 원 정도 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소리가 났는데 망가졌어요. 3천 원짜리라서 그런가? 일리오세요일리오세요 이리... 오세요. 자, 자, 보이 있어요. 자, 와 이게 뭐냐면. 이게 여러분들 공이에요 공이 공을 여러분들이 물어오면 되는거예요 아셨죠?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이공 집중 집중 이 공을 가지고 오면 돼 <웃음> 얘들아 어오드방정이야 자자 자하이 물어와야지 물어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이 아 나이 좋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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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로오세요 <웃음> 일로 들어오세요. 일로 자, 갑니다. <웃음> 가지고. <와. 웃음> 얘들아, 집중해. 어 가지고 와야 돼, 그건 거 알겠지? 다저저저저저 갖고 와. 가지고 와. 가자. 안 되겠다. 내가 직접 교육을 시켜 준다. 자. 요거를 가지고 오면 돼 알지? 자 가본다 절로 가본다 얘들아 하나 둘셋 가지고 와! 잡은다! 가지고 와! 뭐라면 와야지 어디 가는 거야 니 간다! 물건다, 물건다, 물건다. 일로다일로 일로, 일로, 일로. 일로와. 일로와. 그, 그 물고 와. <웃음> 물고 와야 되는 거야? <웃음> 자, 다 마지막, 마지막 한번 더, 마지막. 자, 집중. 에이, 에이, 집중. 간다. 에이. 집중 좀 해줘. 에이. 간다?